틴커캐드에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사용하는 모델링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이 모서리들을 둥글게 만드는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틴커캐드에서는 필렛 기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자와 원통 이두 도형에서는 요 필렛과 비슷한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형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 반지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벨을 높이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깎이고 있는데 세그먼트를 올린 상태에서 이 바벨을 움직여주면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틴커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기능에는요 보시면 모든 모서리가 동시에 다 작용을 합니다 특정 모서리, 내가 원하는 모서리에만 둥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틴커캐드에서 한쪽 모서리만 둥글게 만드는 다음쌤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자와 원통 이홀 도형을 가져왔는데요 이 원통의 도형을 지름 4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측면은 항상 이렇게 높여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자의 크기가 20, 20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도형을 선택해서 정렬하게 되면 왼쪽 모서리로 정렬하게 되면 그래서 이두 도형을 그룹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를 깎을 수 있는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어떤 도형을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명찰, 판넬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요. 그럼 이 도형을요. 활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를 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돌려서 이제 모서리에 역시도 여기서도 정렬을 사용하게 되면 각 모서리에 딱 맞춰서 올수 있게 되죠. 여기도 정렬, 정렬할 때는 이제 기본 도형을 정렬을 할 도형을 선택을 하고 그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그 도형을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그룹 만들게 되면 이렇게 특정 모서리만 깎아서 만드는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어 사실 이렇게 특히나 바닥면에도 둥글게 하는 경우는요 3D 프린터에서는 사실 안착하는 면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FDM 방식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모형은 아닙니다 이 바닥에 있는 모양이 둥그러지는 거는요 그래서 바닥은 납작하게 유지하면서 원하는 지금 모형의 모서리만 깎게 됐는데요 어, 하나 여기서 또 꿀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모서리 깎는 도형을 나는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 만들어 놓는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도형을요 어 보시면 기본 쉐이프가 아니라 부품 컬렉션으로 넘어가서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부품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둥글리기 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러면 항상 제가 이 도형을 가지고 오면 항상 모서리 둥글리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